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예를 들어서 무주택이신 분인데 집을 한 채를 장만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들고 있는 이 자금의 어떤 그 수준이 일반 분양권을 지금 준비를 할수 있는 자금인지 아니면 조합은 입주권을 살수 있는 자금인지 그리고 뭐 프리미엄이 조합은 입주권은 예를 들어서 뭐한 5억이라 그러고 일반 분양권은 이제 서매자인이 풀려서 거래가 되는 그런 집값이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5억짜리는 집한 채가 얼마 정도 치는지 일반 분양권의 3억짜리는 집이 얼마짜리인지 프리미엄이 그 사면 그 집은 저렴하게 사는 건지 분양권이 비싸면 그 집은 또 어, 어 프리미엄이 비싸면 그 집은 또 비싸게 사는 집인지 입주권과 분양권에 붙어있는 그 금액들은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는 건지 그걸 좀 알아두면 조금만 도움이 되시겠죠 한 2년 전에 제가 아, 3년 됐나요? 첫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이렇게 가한40몇 분짜리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어 그거 사실 들어보시면 좀컨틀은알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또뭐몇년 전까 안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가장 최근에 분양을 했던 부산에는 양정자이 더샵 SK뷰가 있죠. 고 일반 분양권의 그 납부 스케줄을 하고, 그리고 조합은 입주권의 같은 평형에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돈을 과연 초기에 어느 걸 얼마 준비하고, 세월이 가면 집안체 가격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그거를 한번 지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겠죠. 한번 보실래요? 아, 요건 먼저 어, 일반 그 분양권 모집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양정자이드샵 SK뷰의 46타입 일반 분양 가액을 정리를 해놓은 요 표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경을 좀끼게요 어, 여기 보시면 요건 타입이죠. 먼저 타입이 어46 타입입니다. 46 타입에 어, 최종 그 공급 가액은 얼마냐 했더니 청이 조합은 입주권이 층이좀 높은 거라서 요 로얄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로, 로얄청의 일반 분양가에 공급 가액은 옵션하고 이런 거 놔두고요. 4억 950만 원이네요. 4억 950만 어요 금액이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사육타입 203동에 예를 들어서 1 7 0뭐 2호가 당첨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알알이 당첨됐는데 요때 어 분양가가 얼마냐 이랬더니 4억 950만원 옵션이 있다면 옵션도 요가액에 포함을 하셔야 되겠죠 어 요렇게 당첨된 금액은. 돈은 어떻게 내느냐 이랬더니 나중에 공급계약서를 쓰는 날짜가 잡혀있어요. 아마 양정자인은 11월 2일부터 쓰나요 어, 계약서 쓰는 날이 정당 계약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날짜를 갑자기 못 외우겠네요. 그 날짜에 공급계약서를 이제 적격으로 판정이 나고 나면 부적격이 아닌 적격으로 판정이 나고 나면 공급계약서를 쓰는데 그때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10%를 지금 쓰는 어그 분양 단지들이 많아요. 그 양정사이 드숍 스케이뷰도 10%를 쓰게 되어 있고 어 매매가가 4억 950만 원이니까 요거에 10% 4,950만 원을 공급계약서에 어, 날인하고 나면 그 계좌로 회사 계좌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는 계약금 폭만큼 금액만큼 여섯 번의 중도금이 지금 실행되도록 잡혀 있죠. 그 부산은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각각 10회씩 총 6회에 이렇게 중도금 실행이 되는 걸로 잡혀있고요. 그리고 분양가의 나머지 30% 요 30%가 잔금금액입니다. 사6타입의 가장 r r 은 잔금은 1억 2,285만원이 남고 중도금으로 4,095만원씩 6번을 거의 6개월 텀으로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되죠. 이렇게 납부를 하시고 양정자의 드샵 SK뷰는 요 중도금이 어, 후불이자 그걸로 유, 유이자입니다 유 유이자 후불 유이자예요 이율은 뭐 변동금리가 적용이 안되겠습니까? 어, 이렇게 돼 있고 뭐 계약금만큼 총 10번을 한 번씩 한 번씩 계약금 10% 중도금 6번 합이 70번 들어갔죠 잔금의 30% 이렇게 합해서 100%를 냅니다 플러스 중도금 유이자 들어가는 거 더하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 옵션 선택한 거 어, 그것도 더 하시고, 그렇게가 집한채 가격이 되겠죠. 그럼 한번 보세요. 당첨이 됐다. 집값은 4억 950만 원이지만, 우선 당첨이 됐다. 그럼 계약금 10%, 4,095만 원이 우선 있으면 됩니다. 그죠? 뭐 옵션은 뭐, 예를 들어 그 금액에 10%씩 그것도 똑같이 나눠서 들어갈 거니까 뭐, 한 몇백만 원이 더 있을 수 있겠죠. 뭐 우선은 5천만 원안 되는 돈으로, 어, 요46 타입에 당첨이 확정되면,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입주하는 그 시기까지. 그, 오구 타입은요, 사륙 타입은 개수가 20개 밖에 없었는데요. 5구 타입은 218세대를 공급을 했는데, 어, 요거는 19층 이상은 5억 590만원의 그, 일반 분양가였죠. 요거에 10%, 5,059만원씩 그, 중도금 6번 실행되고, 5,059만원 계약금 한번 내고, 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당첨이 됐다. 그러시면, 우선, 매매가의 10%인 계약금만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내 집을 찜을 해서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4,6타입을 비교를 해보면 아까 분양가가 4억 950만원 수준이었었죠. 그거 뭐 잠깐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 그 다음 에 요거는 어, 입주권 공급 계약서입니다. 보이시죠? 어, 입주권 공급 계약서인데 어, 먼저 요거는 어, 보시면요. 어, 잠깐만요. 조합은 분양가가. 아 너무 키워놓으니까. <웃음> 사진이 잘려버렸네요. 이게 조합은 분양, 아, 요거는 1 0타입인데요 같은 46끼리 잠깐 비교해드릴게요. 요 46타입은요. 너무 작죠? 같은 요 46타입입니다. 어, 요거는 조합은 분양가는 2억 2755만 원이네요. 금액 보이십니까? 어, 여기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 2억 2755만원 아까 일반 분양가는 같은 알라층이 4억 950만원 이었죠 일반 분양가는 요, 플러스 확장 뭐 옵션 이런 금액 더하기 뭐 유이자 이자 유이자 이런게 들어갑니다 근데 조합원은 어, 아까 분양가가 2억 2755만원 이죠 어, 요렇습니다 그 여기다가 요 분양가만큼은 다 줘야 되는데 조합원은 감정평가액에다가 어, 비례율을 곱한 그게 조합원 권리가액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곱한 요 권리가액을 조합원 분양가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권리가액만큼은 어, 일단은 거의 목돈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주비를 또 실행하는 게 있는데 이주비는 나중에 입주 때 갚는 대출인데 보통 감정평가액의 60%만큼이 일어나요 근데그 이주비를 제외한 나머지 40%는 조합원 입주권은 목돈을 먼저 줘야 됩니다. 처음 입주권을 사실 때. 그러면 어 내가 어 일반 분양권을 살까? 청약을 할까? 당첨이 되면 일반 분양권 아까 4억 950만원에 10%인 4,095만원만 들어가면 됐는데 요렇게 당첨된 일반 분양권을 매수할 경우에 만약에 피해가 2억이 붙어있었다 그러면 계약금 4,095만원 하고 플러스 피 2억 그럼 2억 4,095만원을 주고 일반 분양권을 사시면 되는데 조합은 아까 입주권은 분양가 두개를 비교하니까 벌써 꽤 많이 사죠 차익이 얼마냐 했더니 409,500에서 빼기 227,50 하시면 1억 8,195만원 만큼은 어, 여기 조합원 입주권에 분양가가 샀습니다. 맞죠? 어, 분양가가 산데 분양가 사다 보니 조합원 입주권은 프리미엄이 일반 분양권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46타입의 프리미엄이 어, 피가한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3억만큼 다 주고 아까 감정평가액에서 어, 이주비뺀그 금액 그다 주고 공급 계약서 쓰면 이제 권리가죠. 요 권리가에서 이주비에 해 당되는 금액 뺀그 차액. 그러니까 이게 좀 훨씬 더 목돈이겠죠. 피다 줘야 되고, 3억. 그 다음에 권리가에서 이주비 뺀 만큼 또다 줘야 되고. 그리고 입주권은 취득세를 냅니다. 4.6%를. 취득세 그 매매가에 대해서 권리가 플러스 프리미엄 한개 매매가인데, 아까 권리가가 2억 2755만 원이었죠. 요거 더하기, 피가 만약에 어 2억이었다라고 3억이었다라고 하면 5억 2,755만원에 취득세 4.6%를 입주권은 먼저 냅니다 분양권은 취득세를 나중에 입주 때 내지만 취득세 뭐 내고 어, 권리가에서 이주비 뺀거 다 내고 피다 내고 요렇게만큼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아까 요거처럼 한 2억짜리 정도다 하면 감정평가액 덩치가 있고 프리미엄이 여이라 하면 목돈이 적어도 2억 몇천 이상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분양권은 내가 당첨이 됐다. 계약금 10%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최종 집값 치는 거는 분양권이 지금 돈을 작게 냈다 해서 집값이 사냐? 그거 아니에요. 입주하고 나면, 어, 집값이 산 대신에 여기 사다 보니까 계약금 10%에다가 여기 높다 보니까 피해가 금액이 더 작게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내가 어, 납부하는 돈은 분양권이 덩치가 작죠. 그런데 나중에 최종 입주 때 내는 그 잔금하고 중도금 여섯 번그 계약금만큼 냈던 그 중도금하고를 다 더하면 결론적으로 최종 집값은 어, 일반 분양권이 결코 산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싸게 치 때가 많습니다. 왜냐 입주권은 비례율이라는 걸 돌려봤거든요. 나중에 분양 잘 하고 분양가를 높게 해서 또 분양이 완판이 됐다. 이러면 돌려받는 비례율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수합은 입주권이 오히려 더어 집값 한채 가격은 싸게 사기가 쉬운데 초기 자금은 아까 감정 평가액에 이수비 뺀 만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기에 무주택이고 일반 분양권에 계약금 정도만 납부할 돈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조합은 입주권을 사고 싶어도 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까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플러스 46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46의 분양가만큼을 이제 이쪽으로 권리가를 다 넘겨놨죠. 그래서 여기는 계약금 낼 것도 없고 중도금 납부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야 집 대출이 두 건이 아니고 한 건만 실행되겠죠. 계약금, 중도금, 다 빵빵빵빵대가 있죠. 완납이 됐습니다. 권리가로. 이렇게집한채를 완납을 해가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간평은 여기 보시면, 요거는 나머지는 이제 백타입에, 감정평가 권리가 7,400만 원만 가지고는 백타입에 안 받아졌겠죠. 이거는 아까, 감정평가를 작은 거에다 그냥 다 넘겨서 그게 대출이 실행이 안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 여기 이제 권리가가 작게 넘어왔겠죠. 나머지 권리가는 여기다 보태놨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 분양가 4억 2,465만원에서 이 권리가를 뺀 나머지가 이제 조합은 분담금이 됩니다. 3억 4 9 9만2 4 5 5원 만약에 이 어, 물건 같은 경우에 그냥 이 백타입이거든요. 이거는 백타입 이거 하나만 받았고 실제 간평이 요것밖에 안된다라고 그냥 계산하기 좋게 생각을 해서 한번 요, 살펴볼게요. 어, 그렇게 하면 요 분양가에서 아까 요 권리가 7,474만 7,540원. 작나요? 음, 잠깐만요. 요걸 뺀, 보이시나요? 조합은 분양가에서, 요, 권리가액 요걸 뺀, 나머지가 조합은 분담금인데, 요만큼을 다 드려야 되거든요? 원래 요거 더하기 요거 두개 더하기 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분양가만큼은 집을 다 완납을 해야 됩니다. 요 권리가만큼은 내 집을 주고, 어, 새 아파트를 받는 거니까, 요만큼은 돈을 안낼 거고, 요거안 내다 보니까 분담금만큼만 추가로 내면 집안체 가격 4억 2,465만원 만큼을 다 이제 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일반 분양은 전체 분양가 아까 그거는 4억 950만원이었잖아요. 전체 분양가에서 요거의 10% 계약금 내고 그 10%만큼 4억 4,095만원씩 중도금 6번 내고 잔금을 냈는데 소합은 입주권은 요 분양가의 10%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양가의 10%만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권리가액을 빼고 사감하고 내 집값, 내건집값 빼고 남아있는 나머지 요거의 10%를 계약금으로 냅니다. 추가 분담금의 10% 그게 조합은 분담금이거든요. 동호수를 추첨을 딱 하고 공급계약서를 쓰시고 나면 입주권도 해당 그 동호수의 요 분양가가 확정이 됐겠죠 동호수 추첨을 딱 하고 나면 그 요만큼을 다 줘야 되는데 요거를 주는 그거를 주기는 주대 어떻게 주느냐 내 헌집 가격을 빼고 주는데 헌집 가격을 헌집 가격에다가 비례율이라는 걸 곱해서 권리가를 확정을 하고 그 권리가를 뺀 나머지를 내는데 그럼 권리가는 어떻게 확정하냐 이랬더니 일반 분양가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 비례율이라는 것을 대충 컨트롤의 윤곽이 나옵니다. 물론 최종적인 거는 나중에 조합이 청산할 때 나머지 추가 그 비례율을 청산을 하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일반 분양가가 나오고 나면 예를 들어 양정자의 도시압 s k 뷰 같은 경우에는 138.8%를 우선 적용을 했어요. 일반 분양가 1800 얼마를 확정하고 난 후에 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걸 어 곱한 게 7,474만 7,500원. 요 권리가를 빼고, 그랬더니 요 남아있죠? 요 남아있는 분담금의 10%만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조합원들은 무이자입니다 조합 사업비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이자를 안 내는 거지. 조합에서는 내거든요. 이자를. 조합 사업비로. 그 이자를 다 처리하는 건지 비용을 떨고, 그 남는 걸 가지고 또 이제 비례율 청산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겠죠. 사업비로 그 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 조합은 입주권은 중도금 실행되는 금액이 분양가가 4억 2,465만 원이라 해서 그거의 10%, 4,246만 5천 원이 아니고 분담금을 제외한, 권리가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 분담금의 10%가 계약금, 추가 분담금의 10%씩 중도금 6번,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의 최종 30%가 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를 모조리 다 더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조합원 추가 분담금 총액이 되겠죠. 요 총액 요런 식으로 납부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요 납부하는 돈 총액이랑 아까 내가 받은 비료율을 한아내 감정가에다가 비료율을 한아그 권리가 권리가 더하기 추가 분담금 그렇게 합하면 내가 당첨된 그 해당 호수의 조합원 분양가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일반 분양권은 집값 자체가 분양가가 평당가가 높게 책정이 돼서 계 약금 10% 이란 금액이 훨씬 높지만 어,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가를 제한 그 나머지만큼을 분담금으로 책정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이 분양가가 낮은 만큼 더 목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조합원 입주권을 살 때는 프리미엄인 그 목돈을 초기 자금에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훨씬 투자금이 큽니다. 조합은, 입주권은. 그렇지만 혜택은 최종적으로 집안채 얼마에 사는가? 그걸 따질 때는 어 최종 집안채 얼마냐? 이걸 따질 때는 비료를 돌려받는 거며 또 이런 걸다 제하고 무상으로 아까 옵션이라든지 뭐 어, 확장비라든지 어, 이런 거는 다또 공짜로 다 받도록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전략 다 공짜로 받는 걸로 되면서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입주권을 어, 가지고 내집한 채를 마련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목돈이 있으시다 하면 그런 차이입니다 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되시죠? 일반 분양권과 조합은 입주권은 분양권은 계약금의 10%만 납부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그 계약금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여섯 번 내고 잔금 30% 그러니까 초기 자금 작죠. 당첨이 된다고 하시면 근데 그걸 피해주고 산다면 계약금 10%에다가 프리미엄은 입주권보다는 작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주고 사도 어, 입주권보다는 초기 투자금이 좀 작은 게 장점 그게 일반 분양권을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합은 입주권은 감정평가액에다가 사업성이 좋을수록 비례율이 높고 높은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 커지겠죠. 조합은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기 책정된 그 조합은 그 분양가에서 내가 그 비례율 곱한 그 권리가, 사업이 잘된 그런 부역일수록 비례율이 좀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예전에 낮게 받은 그런 곳일수록 또 일반 분양가를 좀 지금 시세 반영해서 잘 마무리한 그런 경우에는 비례율이 올라가고 권리가 커지겠죠. 조합은 분양가 낮게 책정된 조합은 분양가에서 비례율을 곱해서 높게 이제 돌려받는 권리가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조합은 분담금이 되는데 그 분담금은 10% 해도 내 간평등치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금액이 많이 줄어가 있겠죠 그거에 10%만큼을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는데 요즘은 그 계약금조차도 마지막 잔금 10%로 내게 하는 그런 조합들이 꽤 있어요 시공사들이 수주 전쟁을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주는 시공사한테 수주를 맡기겠다 이래 놓으니까 자금 부담을 안 주면서 그냥 입주 때 추가 분담금다 정산해 주세요 이렇게 수주 받는 시공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 10%만 납부하는 데도 있고 계약금도 납부 안 하고 중도금도 그냥 납부 안 일으키고 중도금 없고 잔금 100%를 하는 그런 재개발 구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장금 3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금액은 추가 분담금을 가지고 10%씩 10%씩 나눈 거기 때문에 단평액에 따라서 덜쑥 날쑥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렇지만 일반 분양값보다는 다들 훨씬 작다 조합분양가가 일반 분양의 분양값보다는 싸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오늘은 재개발 입주권의 대금 납부 방법과 일반 분양권의 대금 납부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금이 많이 마련이 안되시는 분은 뭐 일반 분양권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금이 있으시다 하면 입주권 사시는게 많이 더 유리합니다 어, 오늘은 최근에 분양한 양정자이더샵 sk뷰 그 실제 입주권 공급계약서와 어, 분양권 이번에 모집공고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 안 헷갈리시죠 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초롱부동산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뭐또 좋아요도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걸 알람을 안 해놓으시면 어, 어저께 어떤 어, 유튜브 이제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이 소양님저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하시면서 어, 최근에 그 영상을 올리셔서 반갑게 봤는데요 2년 만에 올리셨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독을 다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근데 구독을 해놔도 막 다른 거 자주 보는 거에 맞춤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맞춤 영상에 뜨거든요 구독을 해놔도 맞춤 영상에 안 뜨면 구독을 찾아가서 들어야 되니까 잘안 들어지시죠 그럴 때 알람 해놔 놓으면 그래도 뜹니다 저 2년 만에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편 정도는 올립니다 유튜버를 그렇게 챙겨 들으시면 또좀 도움되는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알람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웃음>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